네, 오늘은 a a NHPI h e r i t a n t h 의 마지막 날입니다. 어, 저희는 AA NHPI 커뮤니티와 뜻을 함께하고 기념하기 위해 오늘 백악관에 왔습니다. 네, 어, 최근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많은 증거 범죄 굉장히 놀랍고 또 마음이 안 좋았는데요. 어, 이런 일이 근절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올수 있었던 것은 저희의 음악을 사랑해주시는 다양한 국적, 언어, 문화를 가진 저희의 팬, 아미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이 자리에 올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한국인의 음악이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넘어서 어, 전세계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다는 게 아직까지도 좀 신기하고 어... 근데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연결을 시켜주는 음악이란 건좀 참으로 훌륭한 매개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 나와 다르다고 어, 그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는 것으로 부터 평등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는 모두의 각자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이 의미 있는 존재로서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한 또한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And lastly, we thank President Biden and the White House for giving this important opportunity to speak about the important causes. Remind ourselves of what we can do as artists. Once again, thank you very much. o provide an interpretation in Korean and English. 우리말 영어로 통역 간략하게 전달드리겠습니다. 남준 씨는 한소 감사합니다. 방탄입니다 오늘 백악관에 초청받아서 반아시아계 혐오 범죄, 아시아계의 포용, 그리고 다양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지게 되어 정말 큰 영광입니다. Jin said, today is the last day of the AANHPI Heritage Month. We joined the White House to stand with the AANHPI community and to celebrate. j i m m y said, we were devastated by the recent surge of hate crimes, including Asian American hate crimes. To put a stop on this and support the cause, we'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voice ourselves once again. Ji-huk said, we are here today thanks to our army, our fans worldwide, who have different nationalities and cultures and use different languages. We are truly and always grateful. j u n g b u k said, we still feel surprised that music created by South Korean artists reaches so many people around the world, transcending languages and cultural barriers. We believe music is always an amazing and wonderful unifier of all things. Shiga said, it's not wrong to be different. I think equality begins when we open up and embrace all of our differences. We said everyone has their own history. We hope today is one step forward to respecting and understanding each and everyone as a valuable person. 마지막으로 남준씨가, 마지막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우리가 아티스트로서 무엇을 할수 있는지 생각할 기회를 만들어 주신 바이든 대통령님과 백악관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What does it mean to you to come to the White House? We're going to go. We're going to go. They're, the they're the not going the the the the the the to, to, to take any questions, but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guys. <laughs> thank you. Thank you, guys.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guys.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guys. Thank you.